페리베리, 스트롱 페리. 아, 좀 끝까지 좀 빨아먹어요. 너 빨아줘. <웃음> 어제 <어디> 빨아드릴까요? <웃음> 집 앞에 있어서 이제 가끔 먹으러 갑니다. 어, 먹어본 적 없어요? 아 먹은 적은 있다. 나 언제 본 적인데. 무시하는 거야? 네. 쉐이크가 유명한 가게인 거 아시죠? 거기 감자튀김 쉐이크찍어먹잖아요 아, 그거 진짜 맛있죠. 야, 딱 봐도 불러잖아 야, 뭘 감자튀김 쉐이크 찍어먹고. 야, 감자튀김 쉐이크찍으면 졸맛이야! 뭔뭐 개소리야. 진짜야? 너 모른 척하는 거야 진짜? 아, 아니 비행기 심발 보고 타는 그런 그런들이 많냐? <웃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맥도날드에 콜라랑 사이다 음료 대신에 딸기 쉐이크 찍어 먹는 사람도 많아. 쉐이크를, 밀크 쉐이크나. 왜냐면 감자튀김 찍어 먹으려고. 너 진짜 인생 다시 살아야겠다 너. 무슨 최악인데? 뭐 최악이야. 이거 좋아, 야너 최악이라고 다시 말해봐. 아 죄송해요. 야 사람들이 이거 오늘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바닐라 쉐이크 제일 기본인 메뉴입니다. 오야. 신기해. 오늘 진짜에 보이니까 질문할게요 스무디랑 프라페랑 쉐이크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스무디는 과일? 맞아요 과일과 얼음을 섞으면 스무디예요 프라페는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땡! 과자! 땡! 크림과 우유를 얼음에 섞으면 프라페예요 쉐이크는 아이스크림을 섞은 쉐이크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왜요? 과일... 아, 그래요 <웃음>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크림을 섞은 거라 생각하면 돼. 요 그래서 크림이 한게 특징인 게 쉐이크예요. 그래서 싫어요. 먹어봐야지. 음, 블루데요아 <웃음> 어, 이거 튀유도 <투게더> 아이스크림 녹인 건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튀유도 아이스크림보다 덜 단데? 어, 그지. 음, 맛있어. 실제 햄버거가. 다른 햄버거에 비해 많이 짭조름한 편이거든 그 짭조름한 햄버거 먹다가 이런 바닐라 쉐이크 샥 하면은 짠게 이렇게 다 중화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극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색 돼지가 되겠지 우유 맛이 엄청 많이 난다 밀크 쉐이크에다가 바닐라를 탄것 같아요 그래서 바닐라 향과 우유 맛이 굉장히 진하죠 네. 그래서 정말 싫어요 저는 어 진짜요 그래서 우유도 싫어하고요 바닐라도 싫어하거든요 아, 난 별로랑 계속 먹고 있네 순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거는 약간 조금 달고 바닐라 향이 더 세게 난다면 은 이거는 약간 좀 바닐라의 그런 아, 순수한 결정체를 담아놓은 느낌이야 깔끔하고 담백하고 호불호 안 갈릴 맛이딱 정말 미국스러운 맛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밀크쉐이크를 정말 좋아하거든 아, 진짜? 미국 드라마만 봐도 밀크쉐이크 주세요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4점 저는 바닐라는 그냥 호불호 없어서 5점 만점에 4점 드립니다오호 저도 호불호 없지 깔끔하잘 만들었다 저도 4점 드립니다 초코쉐이크에요 초코 아이스크림을 썼겠죠 네 맞아요 정말 초코 제형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초코 먹어볼게요. 제치그 자체인데? 씁쓸 달달한데? 허쉬 같은데? 아, 하겐다즈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근데 난 이게 훨씬 좋다 하겐다즈보다. 무겁게 넘어가는 초코의 단맛이 너무 좋아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 카카오, 카카오 초콜릿 있잖아요. 그 퍼센트에 따라서 그 맛의 무거움이나 깊이가 다른데 되게 높은 칠수의 맞아! 그런 초콜릿의 당도! 초코 아이스크림이 100%로 치면 은 음. 초코 그 단맛이 한반 밖에 안 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다. 약간 설탕이 더 빠져있는 것 같아. 이게 달달한 초코맛보다는 진짜 카카오 초코맛이에요. 6,000원이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죠. 이걸 왜 음. 먹어요. 결 점은 2.5점 할게요. 저는 4.5점! 바닐라보다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저는 약간 좀 다크한 초콜릿을 안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그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2.5점 드릴게요.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저 이거 4.5점 드립니다. 색깔이 왜 이래요? 이게 스트로베리예요? 딸기를 정말 조금 썼나 봐요. 아니면 색소를 내가 생각 안 했나 봐? 그니까. 근데 진짜 내가 생각했던 맛보다 훨씬 다 진하다. 우와. 그치? 야 이거는... 여기 딸기 맛이 신선함면서 지네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맛에서 한층 더 올라갔어요 네 깊어요 어, 퀄리티도 깊어요. 있고 딸기가 진짜 맛있네 괜찮다고 느낀 이유가 끝맛이 조금 있어 여태까지는 끝맛이 너무 아예 없는 느낌 그냥 푹 사라진 느낌? 나 지금 조금 손해 본 느낌이야 난 지금까지 바닐라만 시켜먹었거든 딸기가 훨씬 맛있네 초코 먹을 바에는 이 스트로베리를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인정 앞에 제가 초코를 4.5점을 줬잖아요? 딸기가 더 맛있기 때문에 딸기는 5점 3점 줄게 저는 그래도 딸기가 그나마 괜찮으니까 스트로베리는 저는 5점 만점에 3.8점? 저는 그것도 4.5점 음... 다음은 카라멜니다 캐러멜 소울. 기대돼요. 드셔보시죠. 와, 아. 존나 맛없다. 이거는 단거 좋아해도 끝까지 못먹을 맛이에요. 아, 입안에서 플라스틱 녹인 향이 계속 나는 거야. 맞아, 거. 진짜 맛이 없다.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 특유의 쇠 맛이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치과에서 아 해보세요 하실 때 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가나 이제 나무 스틱 같은 걸로 이제 이거 어. 하시잖아요. 그거 하고 딱 뗐을 때그 맛이에요 메가박스에 파는 오. 카라멜 팝콘 맛나요? 카라멜 팝콘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5점 만점에 4.8점 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카라멜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카라멜 팝콘, 카라멜 라떼 이런 거다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못 먹겠어요 저 빵점 드리겠습니다 향도 별로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요 좀 애매해요 아 땅콩이네 컨테인너트 아 이거는 그 호두 그 뭐냐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표시해놨나 보다. 같이 음. 피넛버터맛? 땅콩버터맛이에요. 아니 되게 고급스럽네 맛이 걸쭉하다. 어 걸쭉한 느낌도 있고 그래? 잘 표현했어. 그러니까 싸구려 감성이 아니야. 진짜 진하다. <웃음> 근데 당신의 좋아하는 것은 아니군요. <웃음> 와 진짜 진하다. 맛은 있네요. 맛있는데 땅콩 향 정말 진하고 정말 달고요. 정말 크리미해요. 이거 한국에 정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반절에 이제 반 가격이면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등짝 때릴 것 같은데요? 차라리 콜라를 먹으라고 할 거. 같요 0.1점이요. 에 아, 0.2점.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저는 이것도 아, 4.5점.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전 이거 100% 호일 것 같아요 우유어가다이달한 커피 좋아해서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태까지 당신이 먼저 먹었어요 한번 빼고 와! 괜찮은데? 그 맛이에요 그 서울우유 삼각 그거 있죠? 그 맛입니다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음료거든요 그 종이컵 180ml 알죠? 거기 맥심 두개탄 맛입니다 맥심 맛이에요! 네프리이랑 설탕 추가한 것 같아 근데 또 그렇게 가볍지만 않아요 또 음. 진한 커피의 향이 또 나고 너무 맛있는데? 딱 비슷한 맛이 있어요 더위 사냥 음. 더이 사냥 맛이야 자주 먹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괜찮다 나 이거 최애가 될것 같아 어? 그렇다면 5점 만점에 4.9점 제일 높아 오 진짜? 나도 한 4.7점 2점 맞게 될것 같아 <웃음> 왜냐, 왜냐면은 딸기를 뛰어넘지 못했어 사실 딸기 비슷했으면 내가 한 점까지 줄라 했거든 근데 아 근데 이제 진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쉐이크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색색 집이 있으면 음? 저는 바닐라 쉐이크나 커피 쉐이크는 음.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어. 제일 맛있던 거는 딸기요.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 딸기랑 초코 말고는 딱히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요로 조카한테 어울리는 맛이에요. 오늘은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쉑쉑버거가 이걸로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냥 비싸도 뭐 먹을만 할것 같아요. 쉐이크가 워낙 맛있으니까. 한번 그 햄버거랑 또 쉐이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파리파리, 네. 스트롱 세리. 아, 아, 좀 끝까지 좀 빨아먹어요. 너 빨아줘. 언제 <웃음> <웃음> <너 어디> 빨아드릴까요? <웃음> 죽는다 진짜. <웃음> 너 계속 나한테 이런 거 넘기지 마. <웃음> 그씨을 주지 말라고 어떻게 멘트를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어? 너가 빨아줘. 말이 되는 거래. 네가 빨아요. 에? 진짜. 아, 개요? 아, okay. 저기요. 죄송해요. 에? 에? 웃음은 다요? <웃음> 웃음으로 왜 아아? 진짜 킹받지 오늘따라 킹반네요 진짜. <웃음> 웃음으로 넘어갈래 하지 마요. 좀 제가 얘기하면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언제 유진이 말 그냥 넘어가는 거들어봤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듣겠다는 에티투드가 너무 킹받아요.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잘 받을게요. 자, 알겠구나. 그래서 양정은 씨. <웃음> 네네. 이 스트로베리 쉐이크 쉐이크의 맛은 아니, 어떤가요? 흘리지나 마시고. 요 <웃음>